정명서 변호사님은 언제 한바다로 복귀합니까? 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어, 뭐 복귀 안 할지도 모르고. 네? 복귀를 안 할지도 모른다고요? 많이 컸다. 어? <웃음>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정명서 변호사님은 한바다로 복귀하실 겁니까? 응 응? 응?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병원으로 와야 하니 번거롭습니다.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어. 아, 참 우변은 나를 걱정하는 건지 이기적인 건지 참 헷갈린단 말이야. 어? 아유, 글쎄. 응? 응? 응?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럴 거잖아. 음 그렇긴 합니다. 됐다. 응? 그냥 그 고민 중. 한바다에서 14년 넘게 일한 정명석 변호사는 음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우리 사회의 정의보다 우선시해요. 어, 내가 있는데 좋다 그러지, 그러면 싫다 그러겠어? 음, 좋습니다. 정명석 변호사님 앞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영우 변호사는 정명석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어. 다행이네. 우영호 변호사는 음 그냥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 어, 어, 어, 동 어, 라 씨. 아 이쪽으로 앉으세 어, 어, 이맛는거는 누가 사나요정 어요？전혀 어요？전혀 없